제곱근이요. 예전에 배웠을 때. 4의 제곱근. 네. 마이너스인 것도 있지 않았어요? 네, 틀마. 아, 하하. 아, 그러면 그냥 4의 겉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두 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인 네. 경우만 물어봤으니까 그럼 플러스인 경우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도. 아, 요것도 마이너스도 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4는 2인 거예요? 2인 거예요. 아니요? 어? 네? 에? 헷갈려요. 헷갈려요. <웃음> 그, 마이너스 4는 2구요. 네. 아, 저거, 이 친구는, 보이요 네? 이, 루트 4는 2구요. 네.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4면은 마이너스 2인 거죠. 아. 그러면 여기 2 0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쓰면 안되겠네요? 네. 네 어, 아 그러면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근데 2는 플러스 루트 4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되나요? 네아 네. 그렇군요. 어, 되게 순간 헷갈릴뻔 했는데 잘 설명해주세요 <웃음> 네.